안녕하세요. 꿈해몽TV입니다. 오늘은 옷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옷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옷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잠옷을 구입한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배우자나 집 직업 등이 새롭게 변화됨. 새롭게 옷한 벌을 갖춰 입은 꿈. 새로운 일로 즐겁고 매사가 만족스러운 징조. 새옷 사는 꿈. 새옷 사는 꿈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신분이 상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하죠. 색동옷을 입은 꿈 부도의 기술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인기 직업을 가진 등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만한 일을 하게 됨 색실로 옷감에 수를 놓은 꿈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시하거나 구원을 받을 일이 생김 소를 죽여 그 피로 땅을 적시던가 소의 피로 몸이나 옷에 물들이는 꿈 주변 사람들과 귀인의 도움을 얻어 구하는 소망과 사업의 순탄한 성취와 발전을 이루고 재물과 권리가 풍족해진다 소변으로 옷이나 몸이 젖는 꿈 소변으로 옷이나 몸이 젖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참피를 당하게 된다. 소변이 옷에 묻은 꿈 어떤 상호간의 계약을 맺거나 사소한 감정으로 불쾌한 마음을 갖는다.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꿈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면 당분간 자기의 신분이나 업적을 비밀로 하게 된다. 속옷만 입고 움직인 꿈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한 구독감에 빠지게 된다. 속옷을 빨래하는 꿈 외면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깨끗함을 말하는 꿈. 속옷이나 겨울 내이만 입고 다니는 꿈. 속옷이나 겨울 내이만 입고 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손수 흰색 옷을 꿰매거나 재봉질을 하는 꿈. 부모 등 윗사람들과 연관된 굳은 일 내지 피해나 불행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스승 대통령 실령적인 존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보는 것은? 은혜로운 일. 권위적인 일 등이 주어진다. 시라소니가 예리한 발톱으로 할키어 옷이 찢어지는 꿈. 치안이나 불량대를 만나 시달림을 받게 된다. 시비, 싸움 도둑 등 구설 수가 있거나 실물 수가 있다. 시장 백화점에서 유난히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는 꿈. 하루 종일 어딜 가든지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생긴다. 시체가 고급 비단 옷이나 관복을 입고 있는 꿈. 신비한 문늬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뜻밖의 횡재로 거금을 만진다. 깊은 소식, 기론이 있다.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간 꿈. 화재에 주의하라는 암시. 양복감이나 비단 옷감을 사온 꿈. 동산, 부동산, 재물 등을 나타낸다. 양복점 재단사가 옷을 재단하는 꿈. 어떤 기관의 책임자가 자신이 부탁한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맞거나 부탁하게 된다. 작업, 정탁. 회사, 지출 등이 있다. 양품점에서 옷을 산 것은? 동업자, 신분증, 서적 등을 얻게 된다.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있거나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꿈?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있거나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심을 뜻한다. 또는 가족 간의 뜻이 맞지 않아 불화가 있을 징조다. 얼룩진 옷이나 여러 색이 혼합된 옷을 입는 꿈?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원숭이를 본 꿈.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원숭이를 본 꿈을 꾸게 되면 사업가가 새로 투자할 곳을 찾거나 자손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여러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꿈. 여러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거나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할 일이 생긴다. 여러 가지 빛깔의 옷을 입은 원숭이들이 보이는 꿈. 새로운 곳에 투자할 일이 생길 진조를 의미한다. 여우 털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꿈. 어떤 일이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 가서는 불길하게 된다. 구설 수가 있다. 여자가 옷을 입혀준 꿈. 매사가 순조롭게 잘 풀림. 여자가 투명한 옷을 입어 육체의 윤곽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이는 꿈.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여자의 옷을 천천히 벗기는 것을 본 꿈. 서저, 전문 분야의 내용을 읽거나 조사할 일이 생김. 여자의 옷을 하나씩 벗기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을 다시 수정해야 하거나. 계약사항이나 중서를 검토할 일이 발생함. 옆에 있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꿈. 상대방과 시비가 엇갈려 마음이 불쾌해진다. 예단 가게에 진열된 색색의 고운 옷감을 만져보는 꿈. 멋진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국이 선양하게 된다. 예술적 창조, 경영기법 합리화, 고도기술 혁신 등이 있다. 예복, 관복 등의 옷을 얻은 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거나 출세를 하게 됨.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는 꿈.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 협조자나 일거리 등을 얻게 된다. 옷 보따리를 풀어 많은 옷을 헤쳐보는 꿈. 혼담이나 상담, 어떤 사람의 내력 등이 밝혀진다. 옷 앞에 붙어 있는 명찰이나 배지가 떨어진 꿈. 유명한 명인이나 스타는 자격상실이 되고 직장인은 파면을 당하며 학생은 학교를 중단하게 된다. 망신, 실패가 있다. 옷한 벌을 모두 갖추어 입은 꿈. 하는 일이 모두 만족스럽다. 옷가게에 옷이 질비하게 걸려있는 꿈. 옷가게에 옷이 질비하게 걸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어 선후배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는다. 옷가지 위에 신발을 놓는 꿈. 집안에 저승사자가 들어와 식구 중한 사람을 데려간다. 사고, 질병이 있다. 옷가지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온수가 불기라고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실을 하게 된다. 옷간을 필로 들여오거나 쌓아두는 꿈. 넓은 토지, 직권 등을 얻고 부기로워진다. 옷감 짜는 꿈.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다. 기운 여자라면 유명해질 것이고, 미운 남자라면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며, 미운 여자라면 속이 넓은 남자와 결혼한다. 옷감을 수놓는 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꿈. 옷감을 구하는 꿈. 옷감을 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이득이 될 물건을 구입하거나, 취업 또는 결혼을 하게 될 징조다. 옷감을 필러들여오는 경우, 부동산이나 재물. 권리 등을 많이 취득하게 되며 유행하는 옷감을 사오는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명예 등을 많이 얻게 된다. 옷감을 받아서 새 옷을 만드는 꿈. 취재, 결혼 등의 새로운 출발의 꿈. 옷감을 필로 들여오거나 수북히 쌓아 놓은 것을 본 꿈. 권리, 토지, 재물 등을 얻어서 풍족하다. 옷고름에 호랑나비가 앉아있는 꿈. 뜻밖의 혼사 문제로 우연히 천상배피를 만나게 된다. 예인, 귀인을 만난다. 옷고름이 떨어지는 꿈. 옷고름이 떨어지면 관계가 깨진다. 저고리등이 찢어지면 어떤 기관이나 집을 떨어지게 된다. 옷고름이 퇴색되어 얼룩진 꿈. 굳은 절개와 옷과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게 된다. 옷과 옷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꿈. 새로운 삶과 인연을 맺는다. 복식과 의류문화에 새로운 패턴 감각을 창출된다. 옷깃 위에 호랑나비가 앉는 꿈. 옷깃 뒤에 호랑나비가 앉는 꿈을 꾸게 되면 미명의 사나이가 자신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상황이 벌어진다. 옷 벗고 누워있는 꿈. 대명천지에 혼자서 개망실을 당하게 된다. 망신살, 실패, 구설수가 생긴다. 옷소매가 찢겨나간 꿈. 친구나 형제 등의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거나 사업의 일부가 쓸모없게 됨. 옷에 땀이 배어있는 꿈. 꿈속에서 땀을 많이 흘려 땀이 옷에 배어있었다면 그만큼 힘들고 기력이나 정력이 쇠진한 상태인 것을 암시한 꿈이다. 현실에서 병에 걸려있는 상황이거나 재해를 당하게 될수 있으며 경제적 면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암시한 꿈이다 옷에 묻은 대변이나 소변을 물로 씻어내는 꿈 옷에 묻은 대변이나 소변을 물로 씻어내는 꿈은 얻었던 이권이나 행운을 다시 놓치게 될 조짐이다 옷에 묻은 똥 오줌을 씻어내는 꿈 재물이나 이권을 얻었다가 도로 손실하게 되는 장애가 따르게 된다 옷에 불이 붙는 꿈 혼담이 성립되고 재물이 생기며 승진을 하는 등 신상에 좋은 일이 생김 옷에 흙이 묻어 얼룩지는 꿈 옷에 흙이 묻어 얼룩지는 꿈은 타인의 사상이 자기의 주관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꿈,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으면 직장, 배우자, 동업자, 집 등을 여러 번 바꾸게 된다. 옷을 계속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꿈, 직장, 배우자, 동업자, 집등 본이 아니게 여러 번 바꾸게 될징조 이때 바지를 새로 갈아입었다면 직장에서 부하직원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옷 옷이라면 윗사람 상사를 의미한다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입는 꿈때묻고 어둡던 과거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 개과천선 참외반성 환경 및 작업 변화 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옷을 다른 천으로 여기저기 기워 입은 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힘겹게 일을 진행시키게 됨 옷을 말쑥하게 입고 있는 꿈은 하는 일 모두가 순조로워서 거리낄 것이 없다 옷을 벗고 몹시 부끄러워 한 꿈은 지금껏 숨겨왔던 일이 탄로 날까봐 조마조마해하거나 숨겼던 일이 탄로나 창피를 당하게 된다 옷을 벗는 꿈새 옷을 입거나 좋은 옷을 입는 꿈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다면 반대로 옷을 벗는 꿈은 어떠할까요 옷을 벗는 것은 지금 현실을 벗어나는 꿈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등 행운이 깃드는 꿈이라고 합니다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꿈.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추어도 숨김이 없이 만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옷을 벗으면서 누가 훔쳐보나 봐 불안해한 꿈. 인정을 받지 못해 불안한 꿈. 옷을 벗은 채로 꼿꼿이 서서 대소변을 보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꿈.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던 좋지 않은 비밀을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후련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옷을 보자기에 싼 꿈. 많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모임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옷을 선물 받고 입어보는 꿈 현재의 위치보다 더 나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다 옷을 선물로 받는 꿈 옷을 선물로 받는 꿈은 좋은 꿈이다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사업상 동업자가 생겨 사업이 도움을 받는 꿈이며 부직자라면 취직이 결정되는 꿈이다 옷을 세탁하고 다른 색으로 물들인 꿈 사업 내용, 눈은 경영 방침 등에 변화가 생기거나 직장 등 하고 있던 일을 바꾸게 된 옷을 세탁하는 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귈 징조이다. 망신수가 예상되니 각별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옷을 세탁해 입는 꿈 불안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 옷을 손수 만드는 꿈새 옷을 재봉하는 꿈은 좋은 인연을 맺을 꿈이다. 단흰 옷, 배옷, 무명옷, 검은 옷을 짓는 꿈은 근친들의 슬픈 일이 생긴다. 새 옷감을 마름질하는 꿈은 파혼, 이혼, 계약의 파기들을 초래할 흉몽이다 옷을 우물가에서 세탁하는 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한다. 옷을 잃어버려 쩔쩔매는 꿈. 빈곤해지거나 외로워질 꿈. 옷을 입고 욕조에 들어간 꿈. 뭔가를 해결하지 못해 마음이 찜찜함을 암시.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는 꿈.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좋든 싫든 우력다짐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지만 곧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 옷을 잡고 갈아입는 꿈. 직장이나 배우자. 현재의 위치 등 무엇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고치고 바꾸는 형상을 암시한다. 옷의 단추가 저절로 풀리는 꿈. 매사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등만상통함 옷의 앞자락이 벌어져 가슴이 자꾸 보이는 꿈. 비밀이 폭로되어 망신을 당하거나 위신이 떨어지게 됨. 옷의 앞자락이 벌어져 있거나 앞자락이 여며지지 않는 꿈. 옷의 앞자락이 벌어져 있거나 앞자락이 여며지지 않는 꿈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예시이다. 여성의 경우엔 이성과의 스캔들로 고혹스런 일을 당한다. 옷의 일부가 벗겨지거나 흐트러져 알몸의 일부가 드러난 꿈. 위지할 곳의 일부가 결여되거나 유혹당할 일이 생김. 옷의 일부를 벗는 꿈. 집이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옷이 무대에 흠뻑 젖는 꿈. 신분,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여 만족을 느끼게됨. 옷이 불타고 있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운행될 길몸으로 미혼여성이 이 꿈을 꾸면 행복한 결혼이 가까워온 것을 알리는 길조 옷이나 모자를 태우는 꿈. 재난을 면하고 운이 트인다. 옷장 속에 인삼이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재복, 식복 등이 있다. 옷장 안에 여러 옷가지가 백백이 걸려있는 꿈. 예술작품, 공산품식품 복식품, 금은보석류 등의 전시회를 갖는다. 옷장에 옷이 없는 꿈. 부부간의 갈등이 생김.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없는 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꿈. 옷장이나 트렁크에 여러가지 옷을 챙겨 넣거나 접어서 쌓아 놓는 꿈. 사업, 생활 등을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매우 방자한 태도를 보인 꿈. 방정맞은 태도로 호들갑을 떨다가 개망신살이 뻗친다. 실수가 있다. 왕비나 지위가 높은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꿈. 칭찬을 받거나 지위가 높은 여자와 만날 일이 생긴다. 왕의 옷을 자신이 입고 있는 꿈. 신불의 상승, 큰일을 성사시켜 이득을 얻는 꿈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은 꿈 직접 영향을 받는 협조기관, 동업자와 관계를 끊게 됨 용무늬로 된 옷을 입고 하늘을 활활 날아가는 꿈 권력을 주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만인을 다스리게 된다 입신 출세, 성공이 있다 옷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